한조와 켄지 오버워치 안에서 멋진 스킬과 취향을 자격하는 외형으로 많은 이들이 즐겨하는 인기 만점 캐릭터 이두 형제 사이에 있는 재밌는 레퍼토리와 각각의 캐릭터들의 재밌는 이야기들 지금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2054년 아침내 옴닉 사태가 종결된 이후 오버워치의 주적은 로봇에서 다시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여러 범죄 조직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표적으로 한조와 겐지의 가문인 일부의 야쿠자 조직, 시마다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시마다 가문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암살자 가문으로 긴 세월 동안 힘을 키우며 우기와 마약 등을 거래하며 엄청난 범죄 집단을 만들어서 오버워치가 해체되기 이전부터 큰 골칫덩어리였죠. 이런 시마다 가문의 수장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인 시마다 한조, 그리고 그의 동생인 시마다 겐지가 있었습니다. 형인 시마다 한조는 궁수와 암살자로서 기술을 완벽하게 완수하였고 천술 전략, 무술과 검술, 궁술 또한 빼어난 솜씨를 지녀 타고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었지만 막내인 시마다 겐지는 닌자 훈련에선 큰 자질을 보였으나 가문의 사업에 관심이 없던 겐지는 아버지의 자본으로 방탕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마다 가문의 수장은 이런 겐지를 감쌌고 대다수의 일족과 장로들은 이를 달가워하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마다 일족의 수장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겨 시마다를 다스리게 된 한조는 장로들의 제안대로 사고뭉친 겐지를 바로잡아 같이 시마다를 다스리려고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겐지는 이를 거절하고 no. 결국 겐지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한조는 분노하고 <웃음> 두형제간에 목숨을 건 사륙전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싸움에서 겐지는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를 얻고 한조는 하반신을 크게 다칩니다. 그 이후 겐지는 안겔라 치글러 박사 그러니까 메르시에 의해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였고 골치꼬르로 여겼던 시마다 조직의 내분이 일어나자 오버워치는 겐지에게 새로운 육체를 제공하는 대신에 오버워치에 협력하는 걸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에 동의하여 겐지는 현재의 모습에사이보그화가된 것만 이다 그리고 하반신을 사이보그화 시킨 후 겐지가 죽었다고 믿는 한조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본인의 주특기였던 검을 버렸고 아버지의 유산 또한 거부하고 가문을 떠납니다. 긴 시간이 흘러 오버워치의 요원으로 활동하던 겐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몸에 로봇 부품들을 혐오하기 시작하였고 임무가 끝난 뒤 오버워치를 떠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긴 여행을 떠납니다. 수년을 방황하던 겐지는 옴닉 수도사인 제나타를만나는데 처음엔 겐지도 제나타의 지식과 지혜를 거부하였으나 겐지를 가볍게 여긴 제냐타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겐지를 가르쳤고 끝내 겐지는 제냐타를 스승으로 맞이하고 겐지는 제냐타의 가르침 아래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비슷한 시각 한조는 가문을 떠난 이후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실력을 열마하는 삶을 보냅니다. 이처럼 동생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문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에서 동생을 죽이고 마음의 상처를 얻어 부와 명예를 포기한 형의 희생적인 모습은 우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줍니다. 충충 소리 듣지만 감성에 취해 오픈 이후에 겐지와 함초한판 어떤가요?